창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진흥원 양도일 회계사입니다. 먼저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서 저희 창업자로 선정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목차를 보시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보조금이란 무엇인지,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보조금을 분류하는 보조금의 비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보조금의 사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심에 따라서 지켜야 될몇 가지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고 보조금 수령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보조금이란 무엇인지 보조금의 정의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란 국가 외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조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문장이 좀 복잡하고 한눈에 들어오지 가 않기 때문에 예비창업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좀더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란 국가가 예비창업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시장 안착을 위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원해 드리는 자금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예비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면 사업비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비 또한 보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창업 기업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사업비와 보조금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조금의 지원 흐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즉 중기부의 산하기관입니다. 따라서 중기부에서 전담기관인 저희 창업진흥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주간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다시 주간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간기관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기업협회 같이 비영리기관들이 주로 많고 주간기관은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사업비 지급 신청과 같이 사업비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실 때나 창업 관련 교육 등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보조금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기부에서 공고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부 통합관리지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창업진흥원 규정인 예비 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줄여서 세부관리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진흥원 규정인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은 예비창업자분들께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또한 전체 분량도 약 16페이지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조금 사업을 수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예비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신 보조금을 분류하는 비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목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목에 대한 정의는 중기부 통합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목이라 함은 주간기관 및 창업기업이 집행하는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 항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예비창업자분들이 사용하신 혹은 지출하신 보조금을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로 비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보시면 비목에 대해 더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비목에는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그리고 지급수수료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을 하실 때 직원들 급여, 각종 공과금, 그리고 건물 임차료 이런 것들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시는데 이런 항목들과 같은 개념이 바로 비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용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보조금의 사용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은 추후에 수강하실 강의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 승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조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주관기관 담당자 분께 사전 승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조금으로 재료비를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재료비를 얼마 사용하고 구매처는 어디 어디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주관기관 담당자 분이 서류를 검토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사전 승인 서류를 승인하게 됩니다. 사전 승인 서류가 승인되면 제 계획대로 재료를 구입하시고 이때 구입과 관련된 서류들,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검수 확인서 같은 이런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서 사업비 집행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간 기간 담당자분이 서류를 검토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재료를 구입하신 구입처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의 절차로 재료비도 사용하시고 또 사업에 필요하신 인건비,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시다가 협약기간이 끝나서 보조금 사용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비 정산은 사용하신 보조금 중 미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잔액이나 혹시 규정에 어긋난 사용내역이 없는지 검토하여 반납하셔야 될 금액이 있는지 결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실무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담당하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께 몇 가지 서류를 요청드리게 됩니다. 대부분 요청서류들은 여러분이 이미 주간기간에 제출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요청서류를 준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가 완료되면 규정에 어긋난 사용금액, 즉 불인정금액과 미사용 잔액을 반납하면서 보조금 사용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조금 사용의 큰 흐름이었고 다음으로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고조금 수령에 따른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재부 지침이 있는데, 이 기재부 지침은 창업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통합 관리 지침이 있는데 저희 창업진흥원 세부 관리 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이 주로 많아서 이 부분은 제 60조. 창업기업의 의무만 한번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이력 성과 조사 등의 필요한 재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업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신 보조금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장부를 잘 보관해 주시고 혹시 추후에 자료 제출을 요청 받으시면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진흥원 규정인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상 창업기업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1조 창업기업의 의무입니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 지침,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 번째,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신청하실 때 작성하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멘토링을 진행하여야 한다. 창업자 여러분 각각에게 전담 멘토 분들이 매칭이 됩니다. 전담 멘토 분들은 경영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들로 여러분들의 창업 활동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 분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좀더 창업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규정입니다. 규정을 보시면 규정상 대부분의 문구들이 다소 딱딱하고 때로는 좀 고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들이 많지만 그 취지를 살펴보면 저희가 강압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비창업자 여러분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 끝에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다만 규정이라는 공적인 문서이다 보니 표현이 좀 딱딱하고 종종 불친절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저희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서 규정을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창업기업은 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을 협약기간 내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교육은 사전교육이고 앞으로 협약기간 동안 역량강화교육 과 심화교육도 잘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규정은 협약 종류로부터 2개월 안에 창업을 하셔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때 만약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분들은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내용은 주간기관이나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및 요청드리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고 점검에 잘 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사망, 재난, 경기 침체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셔야 되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전담기관이나 주관기관의 기타 요청사항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금을 수령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셔야 될 세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히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법인세법상 그리고 소득세법상 모두 수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그 특성상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사업에 관련된 비용에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업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으시면 수익이 늘지만 그만큼 비용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급받으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수익이라는 수익에 해당하고 사용하신 보조금은 그 용도에 따라 인건비, 수수료 등의 비용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대략적인 세금의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인 소득에서 다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 즉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보조금을 100만원 지급받으셔서 모두 비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수익도 100만원, 비용도 100만원이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는 소득은 0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령하신 보조금만큼 소득이 증가해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일시상각충당금이라는 세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산취득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앞선 예를 다시 들면 보조금 100만원을 수령하셔서 모두 자산을 취득하셨다면 원래는 수익 100만원, 비용 0원, 늘어나는 소득 1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지만 일시상각충당금을 적용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하신 자산 100만원 만큼 일시상각충당금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소득은 0원이 돼서 결국 수령한 보조금을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할 세금은 둘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사전교육 보조금 이해 과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남은 교육도 잘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